우리는 너무 많은 사용자 또는 너무 많은 공공, 대중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.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에 저의 생각에 디자인의 도리는 개개인의 태도이다. 스마트 디자인은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공유가치를 만드는 디자인입니다.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좋은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방식과 어,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. 가치 있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에서 배제된 그 사회, 아니면 그 시스템 내의 특징, 환경 문제, 뭐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에 밑에 시킬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